78 한국어 공부 날씨 78 한국어 공부 날씨 1 춥다 1 춥다 한국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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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, 눈 이, 눈 베트남에도 눈이 와요? 베트남에도 눈이 와요? 아니요. 사파에서만 가끔 볼수 있어요. 아니요. 사파에서만 가끔 볼수 있어요. 사파 가보고 싶어요. 사파 가보고 싶어요. 다음에 같이 가요 다음에 같이 가요. 3 고드름 3 고드름 저기 봐. 고드름이다. 저기 봐. 고드름이다. 와 신기하다. 와! 신기하다! 고드름 처음 봐? 고드름 처음 봐? 응, 처음이야 응, 처음이야